할렐루야 오늘은 좀 심한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같이 보다 벌레만도 못한 종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뉴스인지 엊그제 뉴스인지 모르는데 어느 청년부 담당 목사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인천인까지 내려와가지고, 자기 사역하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서 술집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술집 주인 여자하고 같이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술주종을 하기 시작하고, 성추행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손찍음도 하고, 맞을 여자가 요즘 누가 있겠습니까? 그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자꾸만 자주 와서 술을 먹다 보니까, 술집 여자고 안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술병까지 들고 술집 여자의 머리를 병으로 때려가지고 전치 6주 또 여자가 또 카만 안입고 여자는 또 남자를 또뭐 어디를 긁었는지 남자는 2주 그 경찰에 와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남자를 잡아가서 가서 보니까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무직이다 그러니까 술집 여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직업이 없는 무직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목사, 서울 어디에서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아, 교회에서 신학, 대학원 등록금까지 다 대주고. 목사 임명까지 다 받게 해서 청년부 지도 목사가 됐어요 청년부 지도 목사가 돼서 그러는데도 시간만 나면 멀리 떨어져서 다시 쓰라고 하는 인천까지 와 가지고 다시 쓰라고 하는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행피를 부리고 이런 벌어지만도 못한 종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라고 오늘도 목숨의 위험 속에서 누가 죽을지 누가 걸릴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염이 돼서 모임 자체도 지금 안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둬도 교회가 해체되기도 하고요 어떤 모임도 가지도 않고 자이 땅에 이렇게 재앙이 일어났는데 구약에서도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종들이 있었어요 소명과 사명은 받았는데 그 소명에 따라가지 못하고 사명을 따라가지 못해요 소명 따로 사명 따로 은혜를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따라가는데 헉헉 헉헉 대면서 따라가면 소명과 사명이 주어질 때 기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소명과 사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책임입니다 책임 같이 보다 책임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지 못하면 결혼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자 역시 남자를 책임지지 못하면, 뒷받침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결혼하면 못해요.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 할지라도, 사랑했다 할지라도, 책임진다 할지라도, 과정 속에서 내가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느끼면서 노력을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같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가정이 꾸려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제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결혼하면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 차이가 있고 감정 의 차이가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강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있고 그 외에도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에볼라든지 나라마다 지금 전염병이 나름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많은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지금 흉흉하게 떠들고, 떠들어 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죠 이 재앙이 천재지변이 있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있어요 인재가 있다는 거예요 인재 이 재앙이 그래서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오는 재앙이라면 모든 세상의 나라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도 죽을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고 이웃사람들도 죽을 수 있고 희생이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세월호 사건도 어떻게 해요 그게 인재인가요 천재지변인가요 인재거든요 인재 선장이 배를 잘못 몰아서, 선장은 자리를 비우고 갔을 때, 시로도가, 시로도 항해사가 키를 잡고, 제일 강한 물살이 있는 그곳에서 급회전을 하다가, 배가 뒤집어졌거든요. 그 배를 탄 수많은 어린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 수많은 여행객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두고두고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우리나라가 IT 공학이다, 선진국이다 할지라도, 그런 인재가 가끔씩 나타나면, 세계의 거민의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이요나소에 있는 이 말씀. 일제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일어나 적군 성읍 니네 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짧은 1절 안에 1절 2절 안에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가 나오고 요나 자신이 나옵니다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인데 요나의 가정은 굉장히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미떼 요나는 비둘기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도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들도 정말로 착하고 순수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미띠아들 요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저큰 윤희외성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너는 그곳에 가서 쳐서 외쳐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왜? 그 땅에 죄악이 하나님의 뺏, 이미 상달이 되었어요.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은 그 도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유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리의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저 원수의 나라에 니누에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걸어서 3일 동안 걸어다녀도 그 성읍을 다못 걸어다녀요. 얼마나 큰 성읍인지 모릅니다. 아시리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아수르 나라도 역시 이라크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로 요바로 내려갔다 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총 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속에서 버르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명과 사명이 없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소명자예요.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엔 거룩한 나라요 선지자고 다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야 우리가요 할렐루야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거예요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역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고 자기도 점검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 다니지, 개차반 목사가요. 여러분, 오늘 뉴스에 나오는 그 목사만, 목사뿐만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나라 큰 교당 총회장이... 여자 성도하고 모텔 집에서 가서 이상한 짓 하다가 구충에서 남편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 여자 남편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창가로 도망가는데 팬티 바람으로 도망갔다가 구충에서 떨어져서 죽은 톡. 그런 총회장도 있었어요. 목회자는 수도 없이 가늠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대교에 일수록 가늠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고요 이 주변에도 미국에 있는 목사가 이쪽에 와서 또 빅딜 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목사는 미국 가고 미국에 있는 목사는 한국에 오고 성도들은 유학 갔다가 또 멋진 학문으로 포장을 해서 미국에서 온 목사니까 헬렐레 해서 또다 우러라고 하고 근데 미국에서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한국에 와서도 거짓을 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음란, 간음. 는 엊그제 또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울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든 좋습니까 우리 사모가 바람이 나서 어떤 남자가 눈이 맞아서 바람나서 외박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권한 거짓말을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와서 불세리를 받은 사람들이야. 참 환장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것도 여자가 먼저 와서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어떤 때는요, 얘 참,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 때가 오늘 내가 속상해서 내가, 꼭 내가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의 모든 죄가 나의 죄하고 똑같이 느껴져요. 그 내가 속상해서 내가 울었어요. 주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쩌자고 목사가 술집 여자를 건드려서 병으로 머리를 깨부수고, 무지개라고 거짓말하고, 결론하니까 경찰서의 직원들이. 경찰이 또 조사해보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고. 그런 자를 교회에서 신학대학원까지 다돈 들여가면서 해놨는데, 이걸 교회 먹치라고, 목회자 먹치라고, 그리스도인을 먹치라고, 주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가짜 목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 재앙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져서 오는 재앙인지, 인재인지, 천재지변인지, 사람이 그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인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세계 각 나라로 지금 번져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각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아들은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 그 아버지와 아들의 대의를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셨으면 네가 가서 외치면 저 지역에 살고 네가 외치지 않으면 저 영혼은 죽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너 어느 동네에 가서 크게 길거리다면서 외쳐라. 네가 외치자면, 아니면이 지역은 다 죽는다. 내가 싹 심판하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소명과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요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명과 소명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왜? 원수의 날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품어야 되는데 품질 못하는 거예요 같이 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는 버르지만도 못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진외성의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됐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결국 에 요나는 자기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셨다 누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피값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친척 안 믿는 친척들 전부가 싹으리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시간만 나면 삼촌 예수님께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교만하다고 강하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눈치 보게 상황이 안 맞으니까 아 나도 상황에 안 맞지만 복음을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될 때도 있고 상황에 맞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린 두 가지 양면 작전을 같이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황에 맞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말이에요 기회주의자가 돼 복음 전할 때도 무조건 상황이 안맞자도막 해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안 맞을 때도 있지만 상황에 맞을 때가 안 오면 안 맞을 때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믿습니까?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 상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을 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책임이 없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뭔가를 아는 사람, 영적인 지식이 더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섬겨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만 먹고 허덕허덕 내 가정만 책임지면 돼 그런데 돈이 조금씩 조금씩 더 많아지는 사람은 사회적인 책임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적이야기인데 광개토대왕이 우리 중국에 있는 지역까지 다 정복했잖아요 근데 역사에 보면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중국을 정복을 할때 무조건 땅만 막 넓게 넓게 정복하지 않았대요 딱 봐가지고 중국 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요한 땅 지역만 정복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만 넓히면 그만큼 책임감이 더 크고 거기 사람들까지 다 가난한 문제까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을 정복을 할때 바다에서도 소금이 나지만 바다에서 소금이 나는 지역도 정복을 하고 산 같은 소금광산 같은 데 철광산 이 있는 데만 반드시 정복을 해 가지고 철이 생산되면 거기서 무기를 만들고 소금광산 바다 소금이 나는 바다 이쪽으로 산둥성 쪽으로 해서 정복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땅을 넓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장수왕 때까지 그 사역을 어, 그 일을 계속해서 할때 정복해 봤다그래요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책임이 주어진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반드시 책임이 주어진다. 큰 책임이든 작은 책임이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예수님고 구원 받으면 열정이 만들어지고 열정이 생겨지고 내가 예수님과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 말씀대로 주변인 사람들을 낭으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당한 재앙은 인재입니다. 인재. 요나가 불순 중에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이거는 어떤 땅 어떤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 중국은 항상 공산주의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일종의 천재지변보다는 누구로 인해서 오는 재앙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다치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욕바른 배를 탔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여러분 하나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 낯을 피할 장소가 지구촌에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다도 말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풍랑도 바람도 눈과 비도 하나님이 다 다루시는데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메 하나님이 후뿍 불은 것 같아요 요나의탄 배가 거의 다 깨지게 된다 사공이 배, 배 조타수가 다 너무 두려워했어요 내가 배를 타고 바다를 타면 이렇게 큰 바다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큰일 났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봐 배에 모든 물건을 받아가내다 던져요 평생 장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돈을 준비해서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하는 장사들도다 바다에 다 재산을 다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신앙양심도 없이 배밑창에 가서 그저 잠을 잡니다 신앙양심도 없고 배밑창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 지않습니다 아까 서디 얘기했던 그 목사가 젊은 목사가 서울의 목교 청년부 담당한 목사가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감춘 채 술집에 가서, 자주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는 순간, 자기는 벌레벌버지만도 못한 종이 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에 있는 그깨달음 있는 자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가끔씩 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전에, 목사님 머리가 허허해요. 거기서도 막 총회장급으로 호령을 해 이놈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막다 깔깔 대고 웃어 뭐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부가 어떤 사람 막 술을 막 가져오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또 술도 마시고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아그 목사님이 막걸리를 막 벌컥벌컥벌컥벌컥 마셔요 다른 사람 한잔 마실 때두잔 마시고 다른 사람 두잔 마실 때넉잔 마시고 야 여러분 목사가, 목사가 타락하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죄를 더 많이 짓더구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니까 죄가 눈에 안 보이고 담대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눈치를 보고 그러더니 이제는. 눈치를 보든 안 보든 거기 목사님들이 몇명 있어요 나하고 우리 형님하고 또그최목사님도 계시고 그 운동 제법 잘하는 건전한 목사님들이 몇분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눈치 보더니 이제는 막 마셔 소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처음에는 눈치 보다가 거기에 평신도들도 와요 평신도들도 보면 술 먹는 평신도들도 있고 술안 먹는 평신도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술 마시다가 눈치를 보면서 그러다가도 그건 내가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죠. 권사님, 감리교는 남자 권사도 있거든요. 본사님, 집사님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운동하고 몸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을 건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낄낄끼리고 그렇게, 그렇게 합니까? 웃을 수도 있지만 자기를 들입피면안 되잖아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다 음식으로 주신 거라 입을 찢어야 돼. 여러분 강남이나 성남이나 어디 분당이나 어디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도 보면 청년들이 뒤로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청년예배 끝나고 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심지어는 전에 내가 그런 얘기하면 강남에 예배 끝나면 지하에 그 교회 건물 지하에 빠를 차려 가지고 성도들하고 다 같이 이부예배 끝나고 거기에 가서 술 파티를 해요 내가 전도한 장로님이 있는데 그장로님 나가는 교회 집사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대요 내가 볼일 있다가 의정부 쪽에 잠깐 들렀다가 어 창문이 열려져서 창문 쪽에 보니까 부어라 마셔라 맥주 막걸리 막 상다리 막 휘어지게 치킨 차려놓고 그내 그래서 집사님 나요 지나가다 들릴까 하는데 집에 있어요? 뭐어 목사님 어디에요? 어, 근처까지 다 왔는데.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나는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까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야기한 목사님 있지 내가 목사님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불의 종이 있데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신대 빨리 치워 보니까요 얼굴이 빨져확 근데 미쳤다못 치워가지고 먹다 남은 맥주 몇 병을 상 밑에다가 숨겨라 그게 다. 아이고 저런 인간들 좀 봐라 저것들이 중직이라고 교회 재정집사고 재정부 장로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고 이런 개같은 인간들이 있나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역 예배 드리고 입으로 술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나는 말로만 들어줘 실제로 그런 장면을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가죠. 자 들어갔어 딱 보고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됐다 싶어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장난 좀 치려다가 아이상 밑에 뭐가 발이 자꾸 다네 그래서 발로 툭툭 치면서 그러려다가 <웃음> 아이고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시나봐 얼굴색이 다불어스러 보니 은혜가 충만하시네 오늘 붕이 하셨나봐 그러니까 주여 술주 자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먹어도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가끔씩 제가 비즈니스 탈 때가 있어요 마일리지가 쌓이면 승급해 가지고 일반 석자석을 승급해 가지고 비즈니스 타면요 목사님들이 거기에 있대 목사님들, 목사님들거기 타면 기본적으로 포도주를 마셔요. 와인을 마시는데 아무 거리낌도 없어요. 아,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또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더 무섭게 다루십니다 더 많은 영적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성령의 불사역자가 너가 이렇게 이렇게 정신 차리면 너가 있는 그 지역이 회복이 될 텐데 너왜 그랬어 요나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천지지변이 아니라 인재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바다풍랑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랬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요나는 잘못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좋은 가문에서 복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나야 이름만 좋으면 뭐해요 여러분 성경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부담이었어요 부담. 우리 아들도 김요섭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반에 가면 요셉이가 있고 마리아가 있대 <웃음> 또 중학교 가니까 요셉도 있고 애녹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또뭐 그러면서 애들이 막 놀린대요 자 요나가 벼미창에서 잠을 잡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뱃사람의 손에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요나의 잘못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나가 이제 대풍이 불어서 선장이 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잖아요 이렇게 배가 파산할 때가 됐는데 당신은 지금 여기다 왜잠자냐 제비뽑 깨해보자 배 위로 올라와! 이 풍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왔는데, 이유가, 이 바다는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그런 바다가 아니야. 내 경험상. 분명히 누군가의 원인이 있어. 원인 제공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뱃사람들 다 모여! 그래서 제비를 뽑았단 말이야. 요나가 마음의 양심이 찔면서 덕구덕덕구덕 덕구덕 하면 돼. 요나가 결국에는 당첨이 되었어. 요나 당쳐! 바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요나! 요나를 집어 던져! 안 그러면 애들다 죽여버릴 거야. 요나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한다. 피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회개 안할래? 네놈너 너 사명자가 왜그 꼴이야?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왜너 너 때문에 제비 뽑혔는데 너가 제비 뽑혔는데 이유가 뭐야? 속이지 말라얘들 그대로 이야기해! 요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로 대청컨대 이장에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했느냐 참 너무 구체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이배를 탔느냐 내가 지금이 뭐냐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에게 속했느냐 네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요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를 병으로 머리를 깨버렸던 그 젊은 벌레만더 버러지 같은 목사가 자기를 무직이라고 한거 무직 무직 경찰이 그걸 모를까요 술집 여자가 모를까요 취중 진담이라고 술기운에도다 나오는데 이 사람 목사예요 이 사람 목사인데요 서울에 교회가 있대요 자기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는 거야 어느 나라 왔냐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요나도 막 숨기는 거야 요나도.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숨어있는 요나를 잡아라 할렐루야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다 요나가 숨어있어요 안 드러날 뿐이지 감춘 부분이 있다니까요 감추는 부분이 요나 요 놈의 나 해보세요 요 놈의 나, 요 놈의 나.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요나가 숨을 길이 없어요 더 그러다가 나는 이 사람한테 물면 맞아 죽겠어요 구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강 건너온 자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야곱의 열두 아들이 강을 건너갔잖아 애굽으로 요셉이 먼저 강을 건너갔다 나일강을 건너갔다 해가지고 히브리 강 건너온 자강 음. 건너온 그들이 히브리인인데 요나가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너희가 믿는 신이 바다와 육지의 세상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냐 자, 여호와의 낯을 하요 하나님 명령을 내가 거부하고 도망가서 그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다 두려워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은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런 순간에 막 바다가 막더 충격하고 막 우리가 막 막더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요나가 아니야 나를 바다에 던져 줘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내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으면 이 바다가 다 휴용할 거야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구이라 내가 알아 이제는 요나가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지만 요나는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고난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요 요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 예. 요요 놈의 나는 들어가야 된다니까 들어갈 사람은 들어갔다 나와야 사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노를 막 거저요. 육지로 돌리고 저 배를 열심히 노를 젓는데 그래도 바다가 막떠 흉흉하게 떠노래. 근데 하다도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산 사람을 심청이도 아니고 바다에 던집니까? 그러니까 배 사람들 이막 주여 여호와여 이스라엘 신이여 이 요나 선자의 신이여 막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들도 오음판에 가다가 쭉 가면 어이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무지한 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 없어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다 하나 둘셋탁 요나를 집어던졌어요 어쩌면 그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요나를 집어 삼키면서 그리고 뱃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우리 생명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아니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더 원하신다. 뱃사람들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저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리드위성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책임 있는 사람이 아직도 회개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책임자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 책임을 주어져요 그책임 감당하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뱃사람들이 회개하고 2절에서는 요나가 막, 이제 막 회개해요 자 뱃속에서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하려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소월의 뱃속에서 부르지 않삽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막 요나가 이제 막 제대로 된 회개를 막 이제야 막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에 대한 기도가 막 만들어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가 있나 질피서 토망을 갔지만 이제는 주파수가 요나의 주, 기도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땅을 발로 밟으면서 살 때는 주파수가 안 맞는 영적인 주파수가 안 맞는데 물고기 물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주파수, 영적인 주파수가 막 맞춰지는 거예요. 하, 할렐루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생각을 했어요 예? 하나님 나살려을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까 주스에 청년부 담당 목사가 하, 어떻게 술집 여자를 성추행하고 술집 여자를 또 말다툼하다가 병으로 술병으로 머리를 몇 번씩 까고 어?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무직이라고 그러고 경찰에 잡혀서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사건들이 막 맞물려서 이 사람은 목사예요 평소에 목사라 그랬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예요 목사예요. 아우. 이게 뉴스에 막 번져 나오니까 아이거이리 쪽팔려라 그 교회에서 대학, 대학원 대학 등록금까지 딱 공짜로 대주고 목사 임직까지 시키고 서울에 있다가 멀리 인천까지 와가지고 술집에서 그렇게 노력질하고 어떻게 하나어 심지어는 소문이 근처에 자자해요 목사라는 소문이 자자해 그리고 전에 있던 그 부흥사들은 좀 많이 돌아가셨는데 저녁 집회를 밤새도록 옛날에 는 많이 했잖아요 집회를 딱 하고 나면 숙소에 오면 숙소 청소하는 담당하는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었어요 어떤 곳은요 이거 참 <웃음> 대다수 부흥사 목사님들과 대다수 목사님들 이 안그러는데 가끔 갔다가 정신 나간 목사님이었어요 강사 숙소에 여자가 알몸으로 있는거야 그런 그래서 한동안 부흥사들 가늠한 부흥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불세를 처음 시작할 때도 <웃음> 주님께서 김목사야 종아 네 주님 네 옆에는 항상 현자성도가 있어야한다 네 주님 외국 갈 때도 항상 현자성도가 옆에 있어야 한다 네 주님 네 운전하는 차옆 자석에는 다른 여자는 절대 타서는 안 된다 네 주님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사모님 미안한데 내가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이를 태웠어요 그리고 또한번 깨뜨렸는데 우리 딸을 거기다 태웠어요 미안해. 그래서 뭐하다 또 옆으로 셨는데 모르겠네. 하여튼 전에 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나서 막두 사람이 치고 받고싸움박지나고 눈탱이가 탱 방탱이고 남자들끼리 막 치고 받고서 경찰서에 잡혀갔어 아유 암흑개씨암흑개씨왜 이렇게 싸고 그랬어요 시퍼렇게 멍들고 눈에 피 나고 이빨이 이빨 하나 빠져서 서로 막고발한대 아유 암흑개씨암흑개씨암흑개씨 직업이 뭐요 없어요 무지개요 솔직히 말해요 다 나오니까 직업이 뭐요 장호요. 장, 장로 교회 장로요 음, 음, 음, 음. 당신은 지금 이 뭐예요? 뭐하는 사람이야? 에, 무지개 솔직히 말해요 음, 음, 음, 묵사예요 묵사래목 묵사 묵을 많이 먹은 사람 아우 묵사요? 장로님이요? 아이고 이 사람들 진짜 인간아 사람 좀 돼요 내가 누군지 아요? 나 형사잖아 나는 안수집사란 말이야, 안수집사. 안수집사가 목사 장로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를 눈탱이를, 방탱이를 만들어 먹는 거. 예요이 장로님의 목사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이래서 되겠어! 회개하셔 고발은, 무슨 고발 하는가? 집사님 앞에 있어요. 집사 앞에 서이요무한 짓이 도대체. 아 야단을 허벌하게 치고, 식사 대접하고, 눈탱이가 방탱이 되고, 이빨 뽑아가지고, 뽑혀가지고, 쿵쿵쿵쿵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이 화해 시켜가지고, 경찰서 앞에서, 장로님 안녕히 가십시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 간증을 내가 들었다니까. 우리도 나가서, 우리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귀를 딱숙이는 사람은 위험해. 장집사 힘지나 제가 생겼는데자 여러분, 여나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시면 여나님 내가 이제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러 지졌고 그저 하나님의 성전만 생각하는 거예요그저 회개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네.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또 배신해요 또,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지금까지 내가 소명과 사명을 엿바꿔버리고엿바꿔먹어버리고 엿박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낯지를 피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본질로 돌아가서 정체성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자기의 모습 보고 요나가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선지자였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내가 세계적인 사역자인데, 내가 불세력자인데 이런 신화가 요나는 다 부서지고 깨졌어요. 가짜 비다 깨져야 한다, 깨져야 한다. 지금 요나가 자기 상태를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는 꼼짝달싹없이 물고기 뱃 속에서 갇혀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지도 않아 자기는 죽은 목숨이야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기는 영적 상대가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부분이 더 절망적인가 육적인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것이 절망적이냐 영적인 것이 절망적이냐 요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영적인 부분이 자기는 더 절망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의 실화는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소명받고 사명받은 것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의도적으로 불수종을 했다는 거야,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야. 너! 주예종이. 너! 사명자가. 너! 그리스도인이. 나는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에서 내가 물고기 배 속에 너를 던져버렸겠느냐? 바닷속에 너를 던졌는데, 물고기 나를 삼켰어 먹잇감으로. 그런데이 물고기가 돌아다니는데 소화가 안되는거야 이 내가 삼키는게 뭐 사람같은걸 하나 처벌 먹었는데 소화가 되는데 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으며일반낮으로 무슨 소리를 해요 꼴꼴골꼴꼴 사람 뱃속에 회충이 살아있는 회충이 있으면 옛날에 그런 회충 많이 있었잖아요 계속 움직여 움직여 그러니까 물고기가 안되는거야 그냥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자 여러분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 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서원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참 3일 밤낮으로 회귀하고 마지막 기도가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이제 또 기회를 주시면 음. 자, 설교의 마지막 부분 같이 합시다 기도에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뻔뻔함도 있다 할렐루야 창피하고 쪽팔리고 불순정하고 많이 두드러 맞고 반병신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믿습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또 가는 거야. 어디로? 성전을 그리워해야지. 성전, 성전, 철학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실족도 들어맞고, 가난하고, 폐잔병이 되고, 쫄딱 망하고 그랬지만, 또 성전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얼굴에 철판 깔아야 기도를 한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얼굴에 얼굴 판때기가 두꺼워야 된다니까 오 당신 누구야 당신 당신 당신 거짓말 잘하고 비시하고나 떠나갔잖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눈물 툭툭툭툭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나가 이제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됐어 됐어 하나님 물고기 에 명령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다가 오바이트해서 토해냈잖아요 그러고보니까 아이고 육지네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들려 또 도망가겠어요 또 도망가겠어요 도망 못 가지, 이제. 그래. 나는 한번 죽음을 경험해서, 니네 외로 가자. 글쎄. 40일이 지나면 이성은 네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이성은 네 망한다. 아 외치는 거야. 자, 그런데, 요나가 이제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야?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왕이시여 지금 소문이 우리 나라를 막 돌고 있는 무슨 소문이냐 이스라엘에서 요나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40일 이 지나면 닌웨 성에 망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을 신이 요나... 어. 닌웨를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소문이 막 번지는 거예요 헉? 야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데 에? 이스라엘 쳐들어갔다가 18만 5천명 13만 5천명 18만 5천명이야 아수르 나라 사내님이 원래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야 야 사람이든 짐승은든다 굵은 벼슬 입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셔 기도하자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 지은, 지은 제들을남낱지 회개하자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웃음> 앞으로 음식을 절대 입에 대지 말고 그들만 회개하는거야. 쥐야! 아버지! 있어야만 해! 그런데 회개 역사가 나타나버린거야. 요나는 전혀 상관없이 저것들은 죽어야돼. 저것들은 망해야돼. 저것들은 우리나라를 괴롭혔어. 망해고 죽고 박살나야돼. 성 밖에 나가서 성이 이제나 망하나, 처지나 망하나, 이렇게 보니까 안망하는거야 도대체. 그 보다가 주름이 오는데 해가 막 강력하게 내피니까, 하나님께서 박릉꿀을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가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막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벌리를 준비해서, 박릉꿀이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벌리를 또 준비해서 박릉꿀, 이파리를 다 갈가먹게 하세요. 자, 박릉꿀이 막, 박릉꿀, 이파리가 햇빛을 가리게 하세요. 요나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니까 또 졸다가 버러지가 없다. 딱걸어 먹으니까, 이 이제 빛이 렇게뜨막 죽여달라고, 그래 죽여달라고. 참, 요나는 참타혈질인것 같아. 아마 오형인것 같아, 사모님. <웃음> 나하고 피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서 박릉쿠를 준비한 그거 감사하다가, 해뜰때또버르지가 와서 다 갈감 먹었다고 또 스스로 죽여. 이야,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엘리하고 비슷하냐. 에? 요나야, 너왜 혈기 내느냐? 너왜성 내느냐? 그래야 돼요! 너왜 화를 내느냐? 네. 화를 먹어야 돼요! 그냥 눈을, 코 근육을 막, 눈을 쑤시고, 코를 쑤시고, 그냥 혓바닥을 다 뽑아버려야 될까 같아. 하나님도 간도 쓰러기도 없으셔 하나님이 또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셔 방놈꿀도 내가 아끼고 벌레도 내가 아끼고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으면서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방놈꿀을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이큰 성인의 외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명이 있고 육축 수많은 침승들도 내가 얼마나 내가 아끼지, 아니, 아니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이 선지자, 이 개선지자야. <웃음> 예, 우리 같으면, 예라이 작가사 그럴 것 같은데.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어디 구서해가지고 실컷 두드려 펴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 어?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자기가 자기 고백을 고발하는 거야. 자기 죄를 고발하는 거야.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요나. 하나님은 참, 생각지 못한 가운데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봐서 주님의 일에 소명과 사명을 주시지만, 목사 직분을 받지만, 영적으로는요, 준비되지 못한 죄종들도 있어요. 구약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소명과 사명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따라가지 못한 죄종들이 있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실컷 두드러 맞고 나중에 돌아온 벌레만도 못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요나를 잡아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요나를 잡아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조금만이라도 화내고 조금만이라도 음.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슈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바다를 통해서 이런 자연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하는또 깨닫는 거예요 잠깐 잠깐씩이지만 또 죄를 짓고 또 화를 낸다 할지라도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기도는 뻔뻔함이 중요하다 이 짧은 순간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나는 기도할 것이고 나는 회개하고 나는 찬양하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길을 요원하게 주시니까 회개를 붙잡고 또막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가 뱃속에 있었는데 뱃속에서 뚫고 천리말리 바다를 뚫고 하나님께 막 상달이 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의식이 흐려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환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절을 그리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상달시켜 주마. 물고기에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토하게 되고, 그래서 제 2의 사명도 주어진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고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주님 평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평상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은 걸 회개하면서 또 깊이 있게 영적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